대검 전반적으로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된 변호성 문건의 연속적 제작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 당시 대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소환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소환해서 조사하셨죠? 예,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확인 안 되시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이문정 검사도 곧 소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는 돼 있는데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그 진정서를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이첩을 했더니 원본도 아니라 사본을 이용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권을 이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지시를 일부 수용해서 대검 감찰부하고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같이 조사하라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또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이 거기에 배치가 되고 또 서울중앙지검검사로서 겸인 발령을 내자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갑자기 어, 주행검사를 바꿔버리는 그 과정을 쭉 거쳐서 결과적으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하도록 결정이 났는데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가지고 회의했었다고 라 주장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또 대검 부장이 아닌 사람이 부장회의 멤버로 참석한다든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회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저 일련의 사실관계들만 쭉 놓고 보면 대검 전반적으로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하고 또 다르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고발사주 의혹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사건이 아니라 저 사건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무겁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상보다는 수사 속도가 잘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음. 예, 그런 지금 수사 속도가 어, 생각보다 늦다. 이런 것도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예, 예. 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세계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된 변호성 성격을 갖고 있는 문건의 연속적 제작 또 방금 보여드렸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저희도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수사 방법으로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어,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어, 저희가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 공수처는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라 고충을 얘기하실 정도인데 그 독립성이 있는, 독립성이 상당히 강하게 보장되어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신가요? 예, 저희도 그런 점에 극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존재하게 된그 이유, 존재의의를 국민의 어떤 기대, 염원 이런 걸 받들어서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 그걸 무겁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